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최근에 네. 이분을 좀 해달라고 음.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음.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네. 자, 불러드릴게요. 네. 남자분이시고 음. 86년 9월 3일이요. 일단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어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올해 서른, 지금, 여덟. 여덟 살. 이렇게 둘러를 볼 때, 내가 볼 때는 올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으면서 굉장히 힘든 해운이에요이 사람이. 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깔이 많네, 이 사주가. 음. 색깔이 굉장히 많은 사주야. 쉽게 얘기하면 카멜레온 같지. 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 내가 볼 때는, 어, 자유분방한 사주. 어, 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네. 좋게 얘기하면 자유분방한 사주 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또라이 아. <웃음> 또라이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단 아.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좋으면 굉장히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런 게 굉장히 저기한 사람이야 정확한 사람이야 정확한 그리고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개망나니 <웃음> 망나니 어떤, 어떤 꼴통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이 사람은 아, 누군가가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탱탱볼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움직여야 돼이 사람은 누구의 구속받는 것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또 누구 간섭 당하고 뭔가 이렇게 구속 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외국에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스카웃이 됐어 네네. 좋은 거를 만약에 줬어도 지가 싫으면 안해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겠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연예인 사주야. 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만인의 사람들한테, 어, 이름을 날리라는 형국이고, 그리고 작년 수부터 운은 좋았어. 그래서 아, 뭔가 흥행을 하고, 이슈가 되고 이러는 수인데, 이 사람이 올 수는, 어, 음. 자칫 잘못하면 구설도 따르라는 형국이고, 음. 또 어떻게 보면 망신수에 걸렸단 말이야. 망신수에 관제수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올수에 잘 넘어가야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관제에 휘말린 수라 자기가 이 사람 같은 경우 누군가 타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관제에 걸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잘못을 해서 관제에 걸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와. 아 그래요. 어. 그게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뭐, 비춰 보면은 응, 응. 뭔가 큰 일이긴 하는가 보네요. 어, 올해는 완전 진짜 형살이 걸려 갖고 네.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형국인데 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올해 네, 네, 네. 어, 뭐냐 좀 조력자를 좀잘 쓰면 음. 거기서 집행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형국이고 음. 안 그러면 올해는 어, 감옥의 창살에 갇히는 그런 형국이거든. 아, 그 정도까지 안 좋은 음, 그 관쟁가. 음, 음. 어... 그럼 이 사람이 몰라. 뭔가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진실은 있을까요? 진실? 내가 볼 때는 올해는 이 사람이 도망칠 수가 없을 텐데. 아 그래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을 텐데 아그 정도로 큰 일에 어, 큰 일에, 일에 뭔가 이슈화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 사람 이름 석자 되면 다 알아 어... 어, 그만큼 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내가 볼 때는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 가수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 음... 연기나 뭐 이런 쪽으로 음... 배우 쪽으로 보여져요 음... 음. 근데 어. 네, 선생님이 아까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돼 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상태는 음. 그러면 지금 그 하, 해야 돼이 음. 일을 다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다 하고 있지 아.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이 사람인데 우울증도 굉장히 심해요 아, 그리고 불안감도 굉장히 심한 사주고 어. 자기가 어, 뭔가 이렇게 불안하면 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거든. 아, 그래요? 응, 음, 잠도 못 자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어, 좀 자기 몸을 혹사를 하는 그런 음. 저기가 있지. 아, 진짜. 혹사를 시키는. 아, 음. 그러면 이분 그, 그거를 이제 그 만약에 일을 잘 풀지 못하면 그럼 영원히. 음. 노래는 나락으로 가는 형국이야. 응. 근데 아, 몰라, 그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팬들이 보면 나를 쌍욕을 하겠지. <웃음> 근데 그래. 어쨌든 누군지 몰라도 네. 이 사람이 올해는 진짜 질타를 받는 형국이다. 오, 응. 그, 그 질타를 그럼 본인이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아, 그래요? 인정을 하, 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어, 것 같아요. 오. 왜냐면 뭐, 빼도 박도 못해 그거는 아 그래요? 오, 오래... 뭔가 검사를 하거나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하거나 네네. 이러면 나오는 건데 아, 그래요? 응. 아, 그 정도로 안 좋구나 응, 응. 이분이 아무튼 그, 그거는 그뭐 지금 그 상황은 그렇고 이분 그러면 이성적인 쪽이 아데 이성적으로 이 사람은 스캔들 같은 건 내가 봤을 때 크게 없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또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음. 힘들어 이 사람은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아, 어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연애 이런 쪽으로도 내가 볼때 조금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음. 어, 양쪽으로 여자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도 좋아하는. 아 그래요? 어, 그런 아니요. 양성의 그런 그래요? 면도 있지. 음, 어. 궁금한 게 그런 이성적인 면은 뭔가 기운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사주에도 그런 게 좀? 사주에도 있지. 아, 사주. 사주에도 나오고 네. 이 사람은 그. 기운으로도 보죠 저희는 아, 기운이 음. 느껴지는 쪽으로 응. 몰라 말씀해? 여자 쪽도 좋아하고 남자 쪽도 또 좋아하고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이 연예인을 음. 잘 모르셔서 음.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음, 음. 이분 배우 유아인 씨라고 음, 음. 이렇게 생기셨어요 음. 몰라 옛날에 한한 한 번은 한두번 내가 TV에서 아, 본것 아, 같아 이분 TV에 어. 엄청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프로포폴이랑 대망 음. 의혹에 이제 오. 휩싸였어요. 아, <웃음> 그래요? 네, 아, 그, 그런 거란단 말이야.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유튜버들도 네네. 그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음.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음. 기침을 정말 많이 하고 음. 좀만 걸어도 막 힘들어하고 음. 그 모습이 진짜. 부작용 네, 그러니까 진짜였냐. 음. 그 프로포폴의 이제 부작용이 음. 그 호흡이 가빠지고 뭐 그런 음. 게좀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진짜 아니냐 음음. 그래서 지금 의혹에 휩싸였는데 음음. 과연 진짜일까 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내가 볼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형국이죠 원래 음, 음. 어. 내가 볼 때는 지금 또 다른 데에서 정부에서 뭔가를 또 뭔가 터뜨리려면 연예인 거 터트리잖아 아. 어, 그러면 지금 얘가 씨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억울한 건 아니고 자기가 한 거니까 어. 자기가 뒤집어씌우는 그런 음, 형국이죠 그래. 음. 음. 그러면은 잘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 조력자를 없지? 잘 써야 될것 같아 조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지 그 줄이 있잖아요 아... 근데 뭐 재벌이나 이, 사, 이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어 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잘 만약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네. 이 사람을 조금 네. 좋게 보면 네, 네, 네. 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 운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로 보여져요 아, 응. 응 2년? 응. 그 기간이요. 음, 음. 어, 지금 광고에 이분 광고도 엄청 많이 찍고, 심지어 아, 그래요? 드라마도 응.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럼 개봉 못 하겠네. <웃음> 그니까, 러그거로 <웃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UI 씨가 어... 광고도 엄청 많이 찍고 했는데, 그래좀뭐 손절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앞으로는요, 이분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거, 활동이... 지금 이제 잠수를 탔다가 다시 한 3, 4년? 좀 지나서 나올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너무 크게 이 사람을 이슈화 시켰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사실 음. 프로포폴 연예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는 뭐 그냥 불법이니까 아무래도 뭐 벌금이나 이런 네. 형으로 떨어지겠지만 엄청 많았고 사실 하정호 씨도 옛날에 했다가 음. 지금은 사실 연기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냥 닦아주세요 <놀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씨도 이렇게 프로포였다가, 이제 좀 잠시 휴식을 했다가 음, 다시 나오셨거든요. UI 음. 씨도 그럴 확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아, 음. 그런 확률이 있다. 음, 음. 그럼 다시 나오면은 예전에 지금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명성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볼때 조금 음, 이 사람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이 강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유아인이라고 했죠. 네. 유아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 음... 그래서 내가 볼땐 조금 한 40대 이후가 돼야 좀 그게 회복이 되지. 40 하나 둘이 아... 정도 돼야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아... 싶어. 연예인들이 사실 이런 의욕에 휩싸린 휩쓸리고... 휘말리면 처음에 부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내가 볼때 부인은 못할것 같은데 UIC는 안 할까요?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할까요? 쿨하게? 인정할 것 같아요 어, 아 음. 쿨하게? 이미 한 80%는 지금 못 했다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단정을 지은 것 같은데 아 빼도 박도못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계속 조사하고 네. 오늘, 오늘이 몇일지? 오늘이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그런 의혹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고에도 손절하고 이러니까 아, 근데 아 이거 거의 진짜 확실치 않냐 그래서 한번 가져와서 혹시 기획사에서도 버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획사에서도 네. 근데 이제 팬들은 궁금한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어도 요한씨가 나중에 또 연기를 할는 연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연기를 다시 본인의 자리를 찾을 수는 있다 어. 음. 그 이성적인 거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그 양성 뭐 그걸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아 UIC 그래요? 음. 뭐 양성 뭐 이런 음, 음, 거.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유아인 씨가 그러면은 평생 그런 쪽으로 좀 살까 그런... 쪽에... 결혼은 안할거 같아. 유아인 씨결혼안할것 음, 음. 같아. 음, 음. 그 이유가 아니면 양성 뭐이쪽에 그런 뭐? 쪽이어서 네. 결혼을 별로... 내가 볼 때는 어. 할 마음이 없다. 아. 음. 지금 옆에 누가 있을까요? 이거? 내가 볼 여자는 아닌 것 같고 뭐떤 거를 한다든지 어... 혼자, 사, 혼자 산다고 해도 네네. 옆에서 누구 거치장스러운 거좀 싫어한 거 같아 아, 거치장. 거치장스러운 거를 아, 어. 굳이 뭐 옆에 내가 누구를 두고 네. 성격이 굉장히 꼼꼼할 텐데 깐깐하고 아 그래요? 어, 어. 어. 그냥 뭐 모르겠어요 혼자 산다 나왔을 때는 그냥 뭐 프리하게 살고 그랬는데 음음. 어쩔 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정리 한번 해 주세요 뭐 조심해야 될 점이나 뭐 앞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분? 네. 이분에 대해서? 네. 마약은안 해야지 있어서도 안 되고 네네네. 다른 나라는 이제 다른 타국에서는 네네네.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위험한 거니까 조심을 그거는 이제 안 해야 돼 왜냐면 중독이 그게 심하기 때문에 혹시 약 말고 따로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조심하면 건강도 안 좋죠 이 사람은 아, 음, 음. 아, 그게 건강도 그냥, 그냥. 약 부작용도 있지만 이 사람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지 음.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자꾸 그게 적신어가 오죠 아, 음, 음. 그쪽으좀주시